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영상을 역방향으로 재생을 해서 좀 재밌는 효과를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틀어 볼게요 지금 여기 굴뚝에 연기가 빨려서 들어가고 있죠 네, 역으로 재생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연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버튼 하나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역방향 재생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소스를 하나 가지고 올 건데 얘는 사진에는 안 돼요 사진에는 시간 개념이 없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동영상 소스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성이나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영상을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 물을 붓는다든지 하늘에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꽃잎, 이 벚꽃이 막 흩날려서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뭔가 이제 역주행하는 느낌으로 만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샘플을 요걸 한번 써볼게요. 자, 원래는 촬영할 당시에 소리들도 막 녹음이 되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역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영상 클립에서 쓸수 있는 하위 메뉴가 나오죠. 이 하위 메뉴 중에서 뒤로 쭉 넘어가면 여기에 역방향 이라고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눌러주면 영상을 계산을 합니다. 자 역방향으로 재생하고 싶은 이런 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요. 효과를 주는 영상 자체가 너무 길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긴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연기가 빨려 들어가네.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연기가 빨려 들어가네.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작업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소리마저,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나레이션이나 목소리마저 역으로 재생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역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한 단계, 어, 더 세팅을 좀 따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대로 제가 역방향 하기 전으로 돌렸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뭘 하느냐 하면요 사운드에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운드를 분리를 좀 시켜 줄거예요 여기 보면 오디오 추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 주시면 영상에 포함 있는 되 사운드가 별도 분리가 돼서 오디오에 들어가시면 여기 추출된 오디오 라고 따로 나오게 됩니다 영상에는 지금 소리가 없고 오디오만 추출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영상을 선택하고 이 영상만 역방향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운드는 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소리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영상은 역재생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한데 잠깐만 조금이라도 야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좀더 디테일하게 역방향으로 재생하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영상들은 여러분들 CF 같은 거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꾸로 걸어가고 나 혼자 바로 걸어간다. 뭐 이런 걸 촬영하고 싶다고 하면 나만 거꾸로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바로 앞방향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서 그걸 촬영을 해서 역으로 돌린다면 나 혼자 뒤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방법들 영상에서 자주 쓰는 거니까 한번 기능을 잘 알아놨다가 써보시기 바라구요. 자 기능은 해당 영상을 선택하고 역방향 버튼만 누르면 바로 만들 수는 있지만 사운드가 포함됐을 때좀 이상하게 보인다면 사운드 추출이라는 기능을 같이 써서 사운드를 선택하고 여기 동영상을 선택하면 사운드 추출이 있죠. 그걸 쓰면 제대로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미 한번 추출을 했기 때문에 복구 버튼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역방향 재생하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